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선생님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시카고는 지금 너무 추워요. 영하 12도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샵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플랫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플랫은 샵하고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sharp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flat 이랍니다 자, sharp은 going up 위로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flat은 going down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Oh, I'm flat today 선생님은요 사실 오늘 조금 다운됐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도 아프고요 나른하기도 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도 해야겠죠? 아참 그리고 김여진 도경이 도윤이 선생님 레슨 잘 듣고 있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연습한 거 선생님한테 꼭 보여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기로 한 플랫 우리가 한번 둘러볼까요? 자 먼저 샵처럼 플랫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자 G, Sharp 그러면 어떻게 하죠? G에서 Sharp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Flat은요. G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G, Sharp, G, Flat 이렇게 되죠. 오, 그래서 레 e t 에 Sharp이 붙느냐, f l a s 이 붙느냐에 따라서는요. 치는 음이 달라져요 느껴지세요?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으세요 이건 진인데요 이러면 올라가니까 샤이고요 어, 이건 플래시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D, 샤 그러면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럼 d 스는 어떻게 쳐요? 맞아요. 밑으로 내려가요. 어, 샵을 배우고 나니까 플랫이 정말 쉽죠? 자, 그럼 이건 b f l a t A sharp. 그래서요,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거는요. 샵이 붙을 때에는 l e t t name이 알파벳이 더 낮아요. 보세요. A sharp. 근데 B는 B flat. 그렇죠 그래서 flat이 훨씬 더 알파벳이 높아요. 왜줄 아세요? flat은 원래 있던 거에서 낮아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flat이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사실 더 높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붙이려면 오른쪽으로 와야 되죠. 이렇게 내려오면 A flat. 그쵸? flat을 찾으려면 까만 하얀 건반에서 까만 건반의 flat을 찾으려면 왼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이름을 찾을 때에는 올라와야 되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s h a r p 이네요 G sharp A flat 아 이제 플래시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샵이 먼저 잘 돼야지 플래시 금방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샵을 먼저 보고 다시 오세요. 자, 샵을 하고 나면 플래시 똑같아요. 단지 헷갈리는 게 있다면 자, 하얀 건반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B 플래시 이렇게 내려가니까 까만 건반을 치게 되는데요. C의 플랫은 까만 건반이 없으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얀 건반으로 와서 E 플랫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뭇인데요. F 플랫이 문제예요. 까만 건반이 없으니까 F 플랫은 E를 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플래시 어디에 붙는지 다 알았으니까 곡을 한번 쳐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귀에 굉장히 익숙한 곡일 거예요. 오늘면은요 트윙클 트윙 Little Star. 자 오늘은 이 곡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악보를 한번 볼까요 타잔 악보를 보니까 어머 너무 많은 점이 있어 위에 전부 다 점이 붙었어요 이점 이름이 뭐죠? 스타카토스타카토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짧게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처음이니까 지금 스타카토는 그냥 두고요 악보만 보도록 할게요 라인 핸드 포지션? 자 핸드 포지션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프트 핸드는 F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 C로 가네요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 라트 right 핸드는 D에서 시작해요 자 찾으셨죠?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F. 또 F구요 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 이제 플랫이 나왔어요. 자, 플랫을 먼저 빼면 스텝 다운 바로 내려오니까 B예요. b 에요 B 데 플랫이 있으면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B에서 플랫은 왼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노트가 아니고 얘를 짚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 플랫 또 B 플랫. 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플래시나 샵은 앞에 플래시 있으면 그 다음 노트도 플래시를 붙여줘야 돼요. 어디까지? 한 마디 안에서요. 그래서 요 마디 안에서는 플래시 붙으면 계속 플래시를 붙여줘야 돼요. 그다음 마디를 넘어가면 안 붙여줘도 돼요. 그 플래시나 샵은 한 마디 안에서만 효력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음약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약을 먹으면 오늘 내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내일도 아픈데 약을 안 먹으면 나을까요? 아니죠. 내일도 또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그 약은 오늘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이 마디를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디가 지나가면 샵이 효능이 없어져요. 플라이트 그렇고요. 그래서 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비플안스에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비플안스 있으니까 치고요. 그 다음 음도 플래이 없지만 같은 노시면 같은 음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택다운 그리고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갑니다. 투 카운트 그리고 다시 C로 가죠. 그리고 여기 또 B 플랫이 왔어요. 스택다운인데 플래이니까이 음을 치죠. 그리고 같은 음이니까 플랫을 붙여서 여기에 플랫이 없어도 효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step down, s a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알죠? B flat, A, A. 요 B flat A A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몇번 나오냐면요. 앞보를 음,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오네요. 어우 그러면은 뭐 열두 번 중에 네번 나왔으니까 3 분의 1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B flat A A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겠죠자 그럼 이제 천천히 곡을 한번 쭉 쳐볼게요. i t i 지션 ready? 스카시토 없이 합니다. 1, 2, 3, t go! One, two... One, two... 어때요? 쉽죠? 그럼 조금만 더 빨리 가볼까요? One, two, t h e e f o 자, 110인데요. 속도가... One, two, three, four... 이 정도 되네요. 자, 그럼,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126, 126입니다. 자,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있어요? 자 이제 이 곡을 가만히 보니까 패런이 눈에 보여요? 뭐가 패런이죠? 계속 같은 걸 반복하는 게 패런이죠 근데 뭘로 계속 반복하죠? C, C, B, B, A, G 하나씩 내려와요 사실은 C, B, A, G인데요 B에 플랫이 붙어서 C, B, F, A, G를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두 번씩 울피다죠 반복하는 겁니다 G만 빼고 그렇게 기억하면 훨씬 쉽죠. 그리고 모든 음들이 전부 다두 번씩 반복해요. 그죠? F 두 번, C 두 번, D 두 번, 그리고 C만 한 번. 그래서 두 마디마다 맨 마지막 노트만 두 박자예요. 그래서 반복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repeat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패론으로 보면 훨씬 쉬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속도에서 스타카토를 한번 쳐볼게요. 스타카토를 치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면 손을 건반에서 띄면은요그 다음 운동할 때까지 스테디, 고르게 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박자기에 맞춰서 잘 치셔야 돼요. 자, 126. 같은 속도에서 다시 한번더 스타카토를 쳐보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이거는 리듬이 달라요. 틀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고르게 쳐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템포 152. 152에요. 자,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선생님이 그냥 어느 속도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보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 먼저 느린 속도에서 112에서 적어도 이틀간 6번을 치세요. 음 가능하면 8번이면 더좋고요 그렇지만 너무 바빠요. 그러면 6번이라도 꼭 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템포 126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26에서 잘칠수 있을 때 스타카토를 치세요. 처음부터 스타카토 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One, two, three. Go. 그래야지 자유롭게 지실수 있어요 그래서 곡이 외워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곡은 금방 외워져요 매일마다 적어도 나흘간 연습하면 꼭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운 플랫 어땠어요? 쉽죠? s h 을 하면 플 l a 이 쉬워요 sharp은 going up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만 플 l a t 은 going down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건반이든 하얀 건반이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더 배웠어요. 뭐죠? 음 플랫이 만약에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있는 노트도 플랫을 붙여줘야 돼요. 한 마디 안에서만. 그리고 그한 마디가 지나면 효능이 없어져서 또 플랫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샤비나 플랫을 우리는 임시표라고 해요. 임시적으로만 쓰는 거. 아시겠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플랫을 가지고 또 다른 재밌는 곡을 배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